이 택배 상자 택배 박스에 쌓기 전에 사전에 내용물을 미리 확인합니다. 일단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네. 아름다운 자연의 새소리가 나옵니다. 이건 뭡니까? 네. 여러 가지 효과음, 들소리도 있군요.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또 속의 내용물까지 정확하게 들어있나 확인합니다. 네, 부속품들이 제대로 다 들어있군요. 그래 기지를 그 다음에 전번 시간에 이와 같이 브라켓의 브라켓 장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 간단히 더 첨문을 드리면 이 브라켓이 이쪽 부분 이쪽 부분 잘 보시면 다르죠 이게 길고 이게 짧고 이렇게 설치를 할 수가 있고 또 구멍이 이 중간에 하나씩 더 있죠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연결을 해서 설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천정부위라든가 이런 경우 이렇게 해서 부착을 3M 테프 있죠 이 속에 3M 테프를 경하에 부착을 해서 양면 부착을 해서 천정부위. 또는 벽부분에 장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동이 되나? 대풍공장 흡연장 이용수 칙하천 집...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안 카메라 음성경보기입니다. 지금 음성 멘트 제작 중입니다. 유튜브 동영상, 예, 유튜브 동영상 찍고 있네요. 멘트가 들어가겠네요. 이것도... 강원본부 방문을 환영합니다. 코로나 소... 예방을 위한 체온 측정 및 방문 기록을 작성하여 주시고 손소독제 사용을 당부드립니다. 강원본부 방문을 환영합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한 체온 측정 및 방문 기록을 작성하여 주시고 손소독제 사용을 당부드립니다. 방안본부 방문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한 체온 측정 및 방문기록을 작성하여 주시고 손소독제 사용을 당부드립니다. 자, 여기 같이 설치는 가능하고 택배를 택배박스에 그래서 아답터는 지금 무료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벤트가 또 여기다 뽁뽁이 한두개 넣고 박스 저장해서 택배로 우송을 해드립니다. 오늘 참고로 한솔제지에 한솔제지 경영지원팀에 배송이 들어갑니다. 잘 받으세요. 내일 바로 도착합니다. 우체국 택배로 바로 발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